네, 그 반갑습니다. 저기 뒤에 그그 그 동부에서 오신 손님이 계셔요. 네, 예, 이분들은 제가 한국 남포교회에서 고동부 목회 후보생으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때 이제 고동부 선생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스턴 DC에 그 공부하러 왔을 때부터 저를 또저 린치버그까지 라이드도 해주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던 참으로 고마우신 분인데 9월에 은퇴하셨나요? 9월에 이제 은퇴하시고 두 부부가 손잡고 차 몰고 지금 이렇게 여행하시는 중입니다 여행하시는 중에 네, 같이 이렇게 왔고 또그 아내 되시는 우리 분은 그 경일이 유치원 아니, 유치부 선생님이셨어요. 어, 근데 경일이가 몰라보죠. <웃음> 키워도 다 소용 없어요. <웃음> 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3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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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어, 우리가 그 십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 그내 이웃에 대하여 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교리가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교리를 통해서 하이데베르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 계명, 구계명에 대한 바른 해석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어, 거짓을 말함으로 그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 거짓이 이웃에 대한 평판 또 명예와 연결된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는 구계명이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하나님이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 112문 답. 그앞 부분을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구개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거짓 증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 모략하지 않는 것,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정죄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얘기했죠. 자이이 이, 요네 가지가 어, 그 금하신 것인데 한 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어,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언어 사 사용의 의도가 어,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왜그 어, 그 말을 지금 하는 거냐. 너가 지금 그 말을 하는 너의 속셈, 속내는 뭐냐. 거기에 거짓 증언 에, 그. 그리고 중상 또 왜곡 또 정죄 하는 이 문제가 말의 사용의 의도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너의 속, 속내 속 뭐야 왜그 말을 하고 있어 지금 그거를 금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데 제구개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보세요 어, 112문 뒤에 부분 보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어제 9개명이 명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어 그리고 정직하게 이것을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명하시는 문제는 진리와 지금 관련되 있는 거예요 그 맛인 것이 언어사용의 의도라면 그래서 왜그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그게 묻는 거라면 명하시는 것은 언어사용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 말을 음, 이게 말이 참 중요해요. 어?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 그럼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최고네.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개 명을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키는 게 아니라 명하는 부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우리가 구개 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관심은 에, 대체 그럼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냐 이게 제 구개명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다? 구개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라 이런 말 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백성은 이런 말 하는 사람으로 개명을 주신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 가봐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6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함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받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그 사공의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작은 혓바닥인 이 혀가 이렇게 온 산을 태워버리듯 불길로 태워버리듯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 그 무엇과 반대되는 거냐면 에, 그 우리 로마서에 보면 에, 그 불의의 병기로 너희를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를 이렇게 들여라 할때 그렇죠? 이게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악한 세계, 사악한 세계 의의 세계가 반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 이, 그 여기에 에, 진리가 없는 세계예요 알레테이아라는이 진리가 없는 세계가 이게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혀의 진짜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아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말을 아끼는 것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건가 보다 할 수만 있으면 침묵이 금이니까 교회 가서는 입 다물고 있자 그, 그런 그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고보 3장 1절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 당시에 너도 나도 그이 선생이 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이 야고보 당시에 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어, 선생이 그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선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어,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근데 선생이 되려면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에,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 강력한 힘을 펼치는 이 혀가 사실은 이렇게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가르치려는 거 선생 너희가 되려고 하는 거 근데 누구나 막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선생 자격 없어가 아니라 선생이 되려면 너희 안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말이 무엇을 하는 진짜 기능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 불의의 세계.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걸 말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 가르치는 수단으로서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혀가 말이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렛데이야 비카이 오션에 진리 의의 세계가 전해지는 것으로 이 혀의 기능 말은 그렇게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무엇을 전하는 수단?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죠. 구개명으로 명하신 본래적 기능이 진리를 말하기 위한 거구나. 오늘 그 여기 보세요 112문 하반절 우리 단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무엇을 사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함으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말안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냐는 진리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진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해서 진실을 정직하게 갖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문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국외명은 내가 당신은 아무 말안 하는 것이 국외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보면 확인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자 11절을 보세요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란 이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 도적해 간 거다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거다라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는 거,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도록. 이렇게 돈을 주고 거짓 증거로 이 경비병들과 군병들이 그렇게 말을 하도록 지금 하는 장면이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증거를 삼으려고 모였던 그 경비했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죠. 그리고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말이 거짓 증거로 퍼져 가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거. 막으라는 거예요. 바른 증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계명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명하는 거죠. 그 권세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 거짓 증거를 막으려면 이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하여 돈으로 매수해서 군인들한테 이렇게 매수하는 이 거짓된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의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것들이 막 지금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전하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거짓 증거를 막는 구개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개명하면 아 내가 뭐저 사람한테 해로운 말안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퍼져 나가는데 막 거짓된 위증이 막 퍼져 나가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그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침묵하고? 이 거짓된 증거 거짓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라 이게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고백합니다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역할이 바로 이거를 한 거예요 사도가 뭐 했어요 거짓 증거를 막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 바른 진리를 세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어? 성경을 기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과 진리를 세워주셨죠 음, 그거예요 우리가 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커야 되니까 여러분 바깥에 가서 주본 안아주고 CD 주고 우리 교회 아보세요 목사님 참 괜찮아요 안 생기셨지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느 교회냐면 뭐, 아무튼 여기 근처에 있어요 뭐 굳이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들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전하지 예수를 전하지 않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거짓 복음이 거짓 증거가 판을 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바른 복음 가지고 뛰쳐나가야죠 뭐 어, 제가 합신에 그 이제 지원을 했을 때그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들과 또 노예에서 파송받은 목사님들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소명에 대해서 묻는데 왜 목사를 왜 신학을 하면서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 묻는 거예요 뭐 여러 뭐뭐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죠 가장 큰 가장 큰 우리 안에서의 그 목사가 되고 싶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우리 안에 찾아온 첫 번째 저 안에 들어왔던 건 그거예요. 정말 왜 저렇게 말도안 되는 얘말들을 할까. 왜저 정말 정말 정말 정왜저 귀한 시간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교훈, 강습회 같은 얘기를 초시간에 할까. 이 귀한 진리를 왜 쏟아내지 못할까. 어? 정말 내가 하면 저것보단 낫겠다. 어? 이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서 말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짓 복음에 대한 속상함이 없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이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움이 있고 이 진리인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복음을 줄 마음이 왜내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음식도 진짜 진짜 맛있으면 여러분들 그러지 않더라고요. 진짜 맛있는데 저와 같이 먹자고 안 하던데. 진짜 맛있으면 어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고 싶죠 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이 진리를 복음을 정말 사랑하면 비진리와 거짓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렇게 네? 그 마음이죠 그래서 제 국외명은 복음 전파와 직결된 개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어, 에스겔서 3장 말씀을 가보겠어요 에스겔서 다니엘 말씀 찾으면 돼요. 근처에 에스겔서 3장. 16절 보실래요? 어. 1153페이지 16절. 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저 예스겔한테 임한 거죠. 이 예스겔을 지금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지 세우시면서 임하는 말씀이에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 악인은 그 자신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와 내가 그의 악인의 피값을 에스겔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에스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웠어요 그런데 진리를 갖고 진리를 사랑한대 나는 바른 복음 나는 바른 진리 나는 정말 틀림없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어 진리를 사랑한대 그런데 너가 악인에게 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그 피값을 아이스크한테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한 죄로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생명이 됐다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외명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국외명은 그냥 율법으로 끝나서 지금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문제예요 진리를 사랑한다요 여러분 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 그거 듣기를 원하고 그 진리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맛보죠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받은 자에게 묻는 것 복음 바른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나? 그렇다면 나는 이 진리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구개명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가서 어, 그 정말 그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일차적으로. 어, 일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있어줘야 할 진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 문제가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서로의 교제가 서로 진리에 대한 서로의 떠먹여줌이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바깥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전도해서 교회다 갖다 놔요 전도가 뭐죠? 예프리치예요. 복음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갖고 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진리를 나눈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이 만난 감격과 은혜를 서로가 그거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근데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밥 먹다가 제가 가면 슬슬 피해요. 아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로즈메리 허성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를 막 눈을 이렇게 막 와서 좀 물어볼 것도 많고 막묻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와서 저는 뭐늘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애찬 때. 주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진리를 사랑하게 됐는데 밥 먹고 하면서 이렇게 저는 잘 이렇게 왔다 갔다 듣다 보면 뭔 그렇게 그 사실은 진리와 상관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진리 예수를 나눌까요 이제 당회에서 이거를 또 권징 사유로 내가 이제 올릴 거예요. 예찬 후에 말씀을 나누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막 하고 그러면 이렇게 비밀리에 간첩들을 심어 놔 가지고 이렇게 당회의 보고가 올라와서 권징을 받도록 할 거예요. 그, 그잖아요 왜? 국외명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권징 받아야죠. 어? 남의 돈 사기 치고 뭐 가늠하는 것만 권징이 아니라 가장 실질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번증 안 할게요 진리를 난 사랑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그 진리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냐고요 속상해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말씀 듣고 서로가 진리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진리가 나는 이렇게 생명이 됐는데 어 내가 듣지 못한 놓쳤던 이 부분에 은혜가 됐군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싶어해요, 나누고 싶어하고 어? 볼링 끝나고도 막 피자 먹으면서도 우리 계속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갖는 문제예요. 자 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웃의 명예를. 첫 번째는요, 첫째는 강단 설교가 위증이 돼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 거짓 복음 흘러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복음과 이게 발음이 비슷한데 다른 복음과는 정말 틀린 거예요. 다른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완전히 거짓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다른 복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로 예수에게로 가지 않고 자신의 괜찮음으로 몰아가면 그래 예수도 좋아. 그런데 할례도 해야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례까지 했어. 이렇게 자신의 괜찮함으로 복음에서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게 다른 복음인데 괜찮아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한 것이요. 뭘더할게 없는 거예요. 할게 없는데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나를 목매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진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진리를 좀, 진리를 좀 전하게 해 주세요 진리를 전하고 싶어요 그게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지 예수 십자가의 구원 말고 어떻게 해야 더 구원이 있어야 뭐가 보태져야 구원이 된다는 것은 그건 깡그리 틀린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게 없고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됐다예요 아무것도 할수한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이 귀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거죠. 나만 진리를 갖고 있을 수 없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막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나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나의 괜찮음으로 진리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뭐 교양 높이고 당신이 괜찮은 성품을 갈고 예수를 믿으면 뭐, 뭐 구제하고 아니요 어차피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가는 순간 그것은 진리를 사랑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진리를 받은 거란 말이죠 둘째는 그래서 바른보금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가 증언되는 것이 바른보금이라는 설명이고요 둘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리가 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말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셨죠 예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말해지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내 이웃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고, 평판을 세워주는 거래. 가서 이웃, 그 사람한테 가서 하 뭐. 예, 예, 죄송해요. 막 알랑방구 해가지고 어? 막 좋은 소리 막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막 하고 바깥에서 그 사람 막 칭찬하고 돌아다니는 게 평판을 높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문제예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개명의 이해와 다르죠. 네. 예.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끝으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27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것에 대하여 새 사람의 입혀진 모습에 대한 설명이 바로 25절이겠죠 그런 즉, 그렇죠?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그러면 내가 세 사람을 입었어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건또뭔 소리야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또 이제 묻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29절에 가보니까 또 선한 말을 하래 그럼 또 선한 말이 뭐예요? 더러운 말에 반대예요 <웃음> 더러운 말은 또 뭐예요 그러면? 예, 선한 말에 반대예요 여러분 여기 선한 말은 더러운 말이 말하는 건 뭐죠? 이 진리가 없는 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에요 상, 지, 선한 말은 예,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이웃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할까요? 이웃을 기분 좋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일 수 있어요 죽음으로 몰아가게 할수 있어요 이웃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참된 것을 말하라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은 뭐예요? 지, 지, 진리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말이죠 예수가 나타나는 말이죠 이게 참말이에요 이걸 참된 것을 말하라 누구만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는 너희 안에 옛 구습, 옛 사람 벗어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생명을 가진 그 예수를 가진 자로서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을 어, 명예를 지켜주고 그를 살리는 게 뭐예요? 예, 그 사람에게서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좀 언짢게 생각하더라도. 예, 제가 늘 우리 시무장로님들, 권면장로님들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착한 사람, 착한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쁜 장로가 되십시오 그래야 제가 착한 목사가 됩니다 저를 착, 그 권면장로라는 것은 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또그 사람이 원하는 밥 사주는 게 아니라 밥도 사주세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그 진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많이 회개하도록 도와야 돼요. 회개하도록.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참말을 말하면서 나도 회개하고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래, 그래야 되는데 권면하질 않아.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어, 자기에게 인기를 모아간다면 그것은 더러운 말을 하는 거죠. 그게 구개명을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서서 어기는 거예요. 어, 112문의 우리 구개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답을 얻게 돼요. 아 구개명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거구나 이, 이 답을 얻게 돼요 아 내가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도 멈출 수 있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웃에게 진리를 말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가진 예수가 나를 밀어내서예요.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 그 어제 우리 오신 우리 집사님하고 그 교제를 좀 했는데, 오랫동안, 정말 오랜 20여 년 이상 동안 큰 교회,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에 사무장님으로 계속 계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남포교에서도그 일을 하셨고 그런데 교회에 뭐가 30개라고 하셨죠? 저기 아 직, 직분 뭐가 30개라고 하셨죠? 직분이? 네, 직분이 30개래요 교회에 직분이 30개래요 뭐 우리 뭐 그냥 처음에 오게 되면 초입집사 뭐그 다음에 1년 지나면 1년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이 30개고 그리고 은퇴하는 즉시 장로고 뭐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3년 무임이면 일반 성도로 돌아간다가 교회 헌법입니다. 장로교 헌법의 개혁 교 헌법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이렇게 기간을 다해서 은퇴하고 나면 성도이면서 허락하시면 다시 집사를 하거나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 일에 아니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선생으로서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떤 걸 떠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예?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 주님을 영광스럽게 뵙는 그, 그 자리까지 이게, 이게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가진 자의 마땅함이고 당연함이에요 교회에서 어? 예, 나는 어? 딱 직분 줬으니까 그 때까지만 하고 딱 끝나면 안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만화고 언론도 그렇고 신론도 그렇고 부지런히 여러분 모르지만요 저녁마다 우리 교회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물론 제가 켜고 있어요 근데 저녁마다 와서 만화구원론 하죠. 실론 하죠. 양육공부 있죠.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저녁마다 성경공부가 있어요. 점심 때마다 밥 사주겠다고 오는 분이 오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서로가 전하고 이것이 가정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직장과 만나는 이웃에게도 이 진리를 나누는 것에 여러분이 구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주의 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눈 거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난 그동안 구계명을 생각할 때 거짓말을 이렇게 안 하면 구계명을 지킨다고 라 생각했는데 아, 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뭐 하얀 거짓말 있고 깜장거짓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구개명 앞에서 내가 진리를 받은 자여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안에도 진리를 나누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도들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 참된 말씀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뭐 일상의 대화를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대화로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을 남기신 이 구개명 앞에 엄숙하게 우리 자신을 갖다 비추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얻고 진리를 만났고 또 매주 진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우리 속에 과연 나는 이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진리의 복음에 붙들려져서 내 자신과 성도들 안에서의 대화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던 거짓됨 거짓 증거로서 위증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말에 익숙했고 세상의 더러운 말로 기분만 맞추고 분위기만 띄울 줄 알았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말을 하며 참된 거룩한 성도로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물,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덴개혁장로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더욱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가 터져 나오며 진리를 나누며 진리가 바로게 세워져가는 참된 진리의 터가 세우는 하나님의 집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